미스터트로트탑세븐의 화보집 구성이 공개되었습니다. 화보집에는 현장 스케치컷이 포함된 탈색조 매력을 막라한 올컬러 화보들과 트로트 가수로서의 열정은 물론 무대에서 볼수 없었던 또 다른 모습과 진솔한 인터뷰 그리고 팬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손편지와 친필사인이 담겼습니다. 또 대형 브로마이드 5장과 포토카드 세장이 포함되었습니다. 현재는 사전 예약이 끝난 상태이며 4월 14일에 발간될 예정입니다.